와린이 레이드 가기 2편 레이드 출발 전에 준비해야 할 도핑과 준비물입니다. 레이드는 무작위 인원을 모집해서 출발하는 막공과 정해진 시간에 정규 인원들이 참여하는 전공이 있는데요. 막공이든 전공이든 정해진 탐수 안에 각자가 낼수 있는 최대한의 효율을 내서 목표치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개인의 캐릭터 이해도 딜사이클 연습, 파밍 준비도 필요하겠지만 매트라이마다 퍼포먼스에 도움이 되는 도핑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전편인 취직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대장이 구인하는 세부사항을 보면 막공이나 트라이팟, 학원팟에는 복장준수 혹은 도핑준비라는 요구사항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도핑류만 챙겨도 모든 준비가 완료됩니다. 준비물은 크게 여섯 가지로볼수 있습니다. 마법부여, 영약, 물약, 음식, 보석과 반투스를 포함한 기타 물품입니다 필요한 도핑류는 확장팩 혹은 특정 시즌에 업데이트가 되며 지금부터 소개하는 도핑류는 어둠 땅 시즌 1 나스리아 성체 기준입니다 다만 모두 상위 등급만을 소개해드리니 레벨업 과정이시라면 하위 등급을 찾아서 구매하시거나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법 부여는 아이템에 영구적으로 혹은 일정 시간 동안 특정한 능력을 추가합니다 현재 마법 부여에는 아이템을 영구적으로 강화시켜주는 다섯 가지와 가슴과 무기에 사용이 가능한 소모품 두가지가 있습니다. 방어구 부위에 사용하는 주 스탭 마부의 경우 직업에 따라 장갑, 장화, 손목 중 하나의 부위에 1차 스탯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힘, 민첩, 지능 중 필요한 능력의 마부를 사서 강화하시면 됩니다. 다만 힘 캐릭이 민첩이나 지능의 마부템을 사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무기의 경우 몇 가지 마부가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상황에 맞는 마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종류가 많다 보니 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인벤의 각 직업 게시판을 보면 주로 사용하는 마부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슴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마부들이 있는데요. 역시 본인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능력치 3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망토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가격이 더 낮은 체력 30을 사용 중입니다. 반지마부는 그동안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2차 스탯인 치명타, 가속, 유연, 특화 중한 가지를 올려주며 상위 등급의 효과는 하나의 능력치를 16만큼 증가시킵니다. 2차 스탯의 경우 직업마다 모두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이 경우 인벤 직업 게시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깊게 파고들면 세팅에 따라 현재 필요한 스탯이 다르겠지만 와린이라면 본인 직업의 우선 스탯을 먼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가슴의 경우 질긴 황폐 방어구 강화 도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체력을 32 증가시켜주며 생존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무기의 경우 장이사의 기름, 어둠의 기름, 숫돌, 무게추가 있는데 직업별로 필요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둠의 기름 같은 경우 전투물약과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영약은 1시간 동안 주 스탯을 올려주는 소모품입니다. 격전의 아제로스에는 힘, 민첩, 지능에 따라 각각 영약의 이름과 재료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어둠땅에선 권능의 유령 영약 한가지로 통일되었고 사용시에 캐릭터의 주 스탯에 따라 능력치를 올립니다. 툴팁을 확인해보면 영약 사용 후에 주 능력치가 70이나 상승되는데요. 고양이 의사 캐릭터의 민첩성이 1240인 점을 감안하면 6%에 가까운 능력치를 올려주는 엄청난 도핑 효과입니다. 탱커의 경우 체력의 유령 영약을 통해 주스탯이 아닌 체력을 증가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전문기술에서 연금술을 선택할 경우 영약 도핑비를 절약할 수 있는데요. 연금술 레벨을 올려서 영약의 제조법을 배우고 제작이 가능해지면 영약의 지속시간이 두배가 되어 2시간 동안 효과가 유지됩니다 레이드 및 쐐기를 자주 가시는 유저라면 연금술을 통해 골드를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약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차 스탯 혹은 체력을 25초 동안 올려주는 유령의 물약 생명력 또는 만화를 회복시켜주는 영적인 물약 딜러들 혹은 힐러들이 사용하는 기타 물약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필요한 물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간혹 공대장이 전투 물약 사용을 별도로 주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물약을 썼는지 모두 확인이 가능하니 어둠 땅 물약 사용 요구가 된다면 충실하게 따르길 바랍니다 음식은 1차 스탯을 올려주는 잔치상 종류와 2차 스탯을 올려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잔치상의 경우 1차 스탯을 올려주고 공대원이 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필드에 깔수 있지만 가격이 꽤 높은 편입니다 2차 스탯 음식은 치명 가속, 유연, 특화를 올려주는 개인음식입니다. 2차 스탯 음식만 챙겨둬도 레이드 진행에 충분합니다. 종종 제가 막공을 열 때도 잔치상을 가져와서 깔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비싼 걸 깔아도 되나 싶기도 하지만 사랑합니다. 보석의 경우 1차 스탯 혹은 2차 스탯의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1차 스탯의 보석은 보석곰이 있는 아이템이 여럿 있더라도 한 개만 사용이 가능하며 2차 스탯의 보석은 같은 종류의 보석이라도 다른 아이템의 홈에 각각 사용이 가능합니다 캐릭터의 효율을 보여주는 수치인 심크에 따르면 1차 스탯 보석 한 개는 무조건 달고 가는 게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험이 여러 개 있다면 1차 스탯을 먼저 사용하고 부족한 2차 스탯을 채워보세요 아린이의 경우 착용 아이템에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아이템에 내가 보석을 안 박는다는데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보석콤을 비운 채로 다니는 플레이어를 봤을 때이 플레이어가 레이드에서 열심히 할까? 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어찌 보면 도핑류는 개인의 퍼포먼스 상승 뿐만 아니라 공대원이 1인분할 마음가짐으로 왔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위에 5가지 도핑류 외에도 레이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소모품은 더 반투스룬 전투 증강 룬입니다 전서의 경우 마을에 갈 필요 없이 특성과 영혼결속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해진 탐수를 수행하는 레이드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반투수룬은 일주일에 1회 사용이 가능한 소모품인데요 레이드 네임드에 사용을 하면 유연성을 40만큼 증가시켜줍니다 이 효과는 사용 대상인 네임드에게만 발동이 되며 사용한 날짜에 관계없이 목요일이 되면 효과는 사라집니다 준비물로 반투수룬을 요구하는 공장님들도 계시니 한 개쯤 준비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전투 증강룬은 1차 스탯을 1시간 동안 상승시켜줍니다. 증강룬의 사용까지 요구하는 공장님들은 거의 없지만 개인의 로그 상승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죽으면 효과가 없어지며 개당 1300골이나 하니 신중하게 사용하세요. 여기까지 어둠땅 나스리아 성체 레이드를 가기 전에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봤는데요. 위에 모든 아이템들은 전문 기술을 통해 제작하거나 경매장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나하나의 능력치 상승이 별거 아니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풀도핑이 된 캐릭과 아닌 캐릭의 효율은 스탯이 2 0 0까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아 귀찮은데 그냥 대충 가자 사람이 몇인데 다 보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공대장에겐 이렇게 다 보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도핑룰을 아끼려는 분은 계속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면 전투 준비 때마다 그분 아이디를 불러야 하고 도핑을 기다려야 하고 레이드 진행에 매우 지장이 생깁니다. 그만큼 다른 공대원들에게도 피해가 생기고요. 이 영상을 통해 모두 준비된 공대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